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내가 살이 한터 떴잖아요, 여러분. 살 쪘다가 살을 빼뺐어요 여기 옛날에 배티 나고 막이랬다니까 내가 인연은 뭐야? 대가리 긴 년은 대가리 긴 년은 뭐예요? 뭐 인연이 내내 존만은요. 미모가 되게 살아났다고. 미모가 잠깐 죽었나 봐. 살과 함께 미모 못 찾다고. <웃음> 나나 니 옛날이 더 예쁘다고. <웃음> 어 그만 씹어. 알아 나도 옛날에더 예뻤던 거. 그만 얘기해. 어 아, 몰라 늙었지 뭐 이제. 지금도 지금만에 또 내로 사는 거고 이미 없으려진 거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 고 그때도 예쁘고 지금도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나 거상 할 거야 거상. 거상도 좋고 코할 거야. 코랑 안면 거상만 할 거야. 그리고 끝이안할 거야. 몇키로 빠졌어요? 어제. 아니 나뭐 무슨 그 저녁 그렇게 돼지였어? 아 검은 옷 입어서 조금 날씬해 보이건 있지 언니 옷 구매 잘고십시오 있다고 이옷 해운대에 어요 해운대에서 이렇게 치마 이렇게 하이웨스트 치마에다가 이렇게 티에티요 티에. 지금부터 고! 어. 음 나나 언니 좋아하는 브랜드 궁금해요 저는 요즘에는 제일 좀 좋아하는 브랜드가 디올. 디올에 디올 관심이 가더라고요 디올 좋아해요 왜요? 뭐 하나 사주시려고요? 디올요? 이 나는 그런... 것즈를안 넘어가죠 절대 안 넘어가죠 내가 악세사리 브랜드는 방클리프 까르띠에 <웃음> 어 너무 명품 영화잖아 스와로브스키도 좋아하고요 가리는 게 없어요 제돈 주고 살래요 맞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짜는 없지 세상에 맞아 공짜는 없는 것 같아 디올 예뻐요 차분해 보인다고요? 차분해야죠 그럼 이제 좀 차분해져야죠 저도 부세로는 너무 비싸잖아 <웃음> 비싸가지고 사지도 못해 그거는 너무 비싸요 오늘 스토데이스 갔다고 <웃음> 감사합니다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네, 어, 예이씨이쁘네 이거 집에 놔두고 싶다 이거 하나 음, 고가 커. 음. 목소리 수술하면 단점이 말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쉰다.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잖아. 그러면 목소리가 쉬어. 이게 정말 단점인 것 같아. 가게에서 목소리 수술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고창기만 남기고 갔다. 원래 허스키 보이스였어요. 허스키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예전에 한 추자 언니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자 언니 목소리 정도? 선다임님이 목소리 수술한 게 저거냐? 그냥 남자 목소리구만. 시방년이... 시방년이 목소리 가지고 지랄병이야. 아이 시방년아! 짜장면 주세요. 이네 목소리는 얼마나 깨꼬리길래내 목소리 가지고 지랄이야. 올때 때려 불러. 음, 음, 음. 이 수술은 여기를 떼서 이렇게 하는 거요 원래 이제 남자들은 목구멍 한 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넓거든요. 이렇게 넓, 넓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좁단 말이야. 근데 그거 넓은 거를 그 좁히는 수술을 하는 거지. 언니 MBTI 뭐예요? 나또 내가 기억을 잘 못하잖아. 저장해 말이지. MBTI. ISFJT ISFJT 레이저는 어떤 레이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미 이런 거? 레이저도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레이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나님 스킨부톡스 좋아해요? 저는 스킨부톡스는안 해요. 스킨부톡스는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다크서클이 심한데 다크서클은 어떨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거는 피코토닝이랑 그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받는 게뭐엑소중 샤넬주사, 물광, 리주란 한 번씩 하고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